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수비릴라이프의 영입니다 네, 오늘은 쌀 스킨케어 2탄 그래서 오늘도 초초초초간단 쌀을 이용한 얼굴의 미백효과와 진정효과를 줄수 있는 마스크팩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월남쌈 집에서 한 번씩 만들어 드시죠. 월남쌈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라이스페이퍼가 집에 남아있습니다. 거기서 라이스페이퍼를 한장 빼서 요거를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에 붙입니다. 라이스페이퍼는 저희가 먹을 수 있잖아요. 요 초간단 라이스페이퍼 마스크팩 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준비물은 이렇게 대전 물, 그다음에 라이스페이퍼 램에 가위에요. 네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가위도 키친용 가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우선은 라이스페이퍼를 얼굴에 이마, 코, 그 다음에 볼, 뭐 이렇게 턱밑 이런 식으로 대강대강 대강 잘라주세요. 이 대접에다가 이 페이퍼 자른 거 있죠? 네, 다 그냥 넣습니다. 그냥 물에 불려주지 않은 거죠. 이 라이스페이퍼는 저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 걱정 은 없겠죠. 라이스페이퍼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잠시 담가놓겠습니다. 네, 요렇게 이렇게 보시, 보이시죠? 약간, 이런, 고무, 고무 느낌 저렇게, 네.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붙여주세요. 딱 생겨가지고. 이 라이스페퍼를 담가 놓으실 때는 생수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. 어 물로 담는 피부에요 뿌였다 스킨 물을 사용했습니다. 근 너무 뜨거운 물은안 좋은 것 같아요. 너무, 값, 너무 빨리 이게 얇아지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요. 이게 좀 크다 싶으시면 자르세요. 코 위에는 이렇게 길게 자르셔야 될것 같아요. 얹으시고. 겹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스킨 위에 막을 하나 더 생성해주는 게 마스크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냥 붙여서 쌀 효과가 들어가도록 자, 묻혔다 싶은 부분은 물로 손가락에 물을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10분 이상 을 붙여놓으면 안에 모공들이 커진대요 그래서 팩은 10분을 넘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, 저는 이렇게 붙이고 잠시 후에 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팩을 뗄 시간인데요 어, 저는 아기 자는 시간에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애가 일어나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<웃음> 지금 한 15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쪽면은 아주 촉촉해요 이거 보이시죠? 촉촉한 것 같아요 네. 근데 여기 코 앞에 이런 곳에는 드라이 해줬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15분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고공들이 넓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겹쳐 붙이셔도 이렇게 떼어낼 때는 서로 스틱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.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나서 와 보니까 노폐물도 흡착이 돼서 나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부도 좀 하얗게 된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그리고 이거 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촉촉하니 상쾌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네좀 하얘진 것 같나요? 네 오늘도 쉽고 <웃음> 간편하게 자연주의로 스킨케어 하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